하십니까 9시 뉴스트 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정이가 정말 배워보고 싶었던 롤 롤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느냐 음 아니에요 전문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늘의 학생 제갈선자 오늘의 선생 이규진 강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그러면 혹시 몇 살이세요? 저 96년생. 오, 어! 동갑. 동갑이요? 아, 진짜요? 혹시 아. 달몇살몇 몇몇 살로 오셨다? 아니 저 아니 근데 알기는 알고 있 그러니까 있었어 가지고. 아, 있었어가지고, 아 네. 저희 존재를 네네 네. 그러니까 그 예전 떼복스타. 떼복스타? <웃음> 시절... 네, 야, 회복스타... 나 이런 사람이야. 이름을 들어봤어. 아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말 편하게. 아 네네 말 편하게. 가서. 어, 네. 네. 편하게. 네. 편하게, 네. 편하게. 네. 하는 거 어... 너무 좋아요. 지금 시작해 볼까? 한마나서. 말은... 그래. 네. 어, 오, 오. 아 예. 네. 보통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데 로를. 롤을... 얼마 정도 해봤어? 시작해본지는 한 3년 돼봤고 이길 때까지 했는데 지면은 너무 의지력을 잃고 그냥 바로 꺼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플레이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실력을 아,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네. 네. 아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? 긴장을 많이 했나? 미녀 봐요. 앞이라서 긴장한 탓이 아닐까. 네. 어? 아, 아 네. <웃음> 라고 선을 그었다. 아니야. 니시니까 아니, 그럼. 나물 먹고 올게 물아 네. <웃음> 물... 응? 아, 근데 레벨은 왜 이렇게 높아요? 이거 게임 되게 많이 했네 버그 버그 이, 이게 이게 이게 <웃음> 이게, 이게 본캐예요? 어아 시속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 뭔지도 몰라요? 네 그럼 읽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정밀 전설의 시작 나음로 읽어보세요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일단 해보면서 배울까요? 네스킨도 네. 뭐 있으시네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좋으신 분이 뭐 스킨은 미워할 수 없죠 사람은 미워해도 그리고 미드에 좀 쉬운 챔피언을 제가 배치를 해뒀습니다 오, 뭘 많이 누르시네 좋아요 <웃음> 어, 어, 어, 왼쪽 클릭은 왜 하시는 거예요? 왼쪽 클릭이 뭐해, 뭔데요 저? 아, 지금 왼쪽 클릭을 한 번씩 누르고 있어가지고 제가요? 네네네 모르겠어요 아, 그냥 누르는 거예요? 뭐, 되게 처음 봤어요. 아니, 뭐, 뭐든 많이 누르면 좋아요, 이 게임. 아유, 몸으로 피하시는데. 어어? 어어? 어? 음, 일단은 이거 여기까지 보고 나가도록 할게요. 나가서 일단 기본기 훈련을 좀할 거예요. 뭐, 네, 어, 병 걸렸어요, 제가? 그 정도. <웃음> 도. 않고 예 네. 네.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본 공격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A 클릭 그냥 우클리 음. 뭐가 좀 편해요? 끌리는 거 그때 그때? 음 끌리 끌리는 거. 제 MBTI 피어가지고 저피해요 네. 즉흥적이로. 그 네. 제가 오늘 피어서 좀 늦었거든요. 저 저도 아 네네네. <웃음> 저 그러니까 피. P, J 이런 거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게임은 좀더 계획적으로 아, 좀 오케이, 방향을 오케이. 정하고 하셔야 효율이 좋거든요 그 응, 그렇죠, 하고 우클릭? 왼쪽 우클릭? 빵을 조금만, 1초만 더 빨리 눌러볼게요 빵 누르면 괜찮아,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, 지금 이 마우스 때문에 그요 그냥... <웃음> 근데 저도 이 마우스로는 게임 진짜 못할것 같아요 진짜, 거의 그 정도라 누막 그냥... 봤어! 어, 화 잔뜩 났다 어. 아까 처음 모습하고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아졌어요 칭찬해좀 약해 아, <웃음> 약간 수줍수줍 되는 거 같은데 칭찬 좀덜 해야 되나 아 근데 저는 진짜 좀 아쉬우면 아쉽다고 하는데 지금은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네, 네.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제갈순자 맞죠? 네왜 왜, 제갈순자예요? 닉네임 약간 양로원 느낌으로 짓다 보니까 아 양로원 느낌? 좋아요 자 시작, 시작할게요 콩순이 컴퓨터 아니죠 이거? 아왜 콩순이요? 제가 그거 궁금했는데 유튜브 좀 아, 그래요? 보다가 아 이거 좀... 콩순이 컴퓨터라는 거 자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장난감이? 아 어, 뭔지 알아요, 어, 뭔지 알아요. 콩순이. 장난감이니까 그만큼 똥컴이다. 아 음. 아니 근데 그냥 콩순이라고 뭐 하시던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거까지 모르겠 아, 콩순이? 뭐 댓글 이런데서 아, 콩을 했는아 콩을. 아 죄송해요, 네. 죄송해요. 네. <웃음> 아는 척 했네. 서로 다른 얘기 한거 맞아? 아, 죄송해요. 아, 진짜 헷갈려. 아. 콩, 콩 들어가니까. 아. 어, 그거였나? 근데 왜 콩순이에요? 그래서. 아. 난 지금 콩순 컴퓨터 설명하고 있고. 아. 한 대씩 때려주시고. 좋아요. 잡아봐, 잡아봐요. 잡아봐요. 잡아봐요. 야! 잡아봐요. 친구 때리고. 너이스! 야! 먹을 수 있어, 먹을 수 있어. 야! 너이스! 그럼 미니언 지금 몇개 먹었죠? 네 개? 버그인가요? 이거 좀만 더 잘. 미니언 좀만 더 신경 쓸게요, 저희. 네. 괜찮아. 우리 상대방보다 CS 잘 먹었어요, 지금. 아, 못 먹었네. 아, 자, 징크스가 더 잘하는데요? 좋아, 징크스 좋아. 징크스 제발아? 오, 오. 저둘 쪽이야. 좋아요, 좋아요. 한번 해볼까요? 조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와봐요. 다 잡으면 돼. 오케이. 얘도, 얘도, 얘도. 야, 좋아요, 좋아. 야, 야, 야, 야, 야. 또 움직이면서, 움직이면서. 랜턴 타고. 랜턴 타고. 랜턴 타고.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어, 평상 어, 어, 미니언 어, 때리지 말고. 그이그이그이 오케이. <웃음> 그 느낌이에요. 맞아요. 으네네 어? 네. 네. 어. 실제로 피하시는데? 스오 <웃음> 잠시만 이거 아닌데 음. 좋아. 아 까비 그때는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셨어요? 언제요?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친구분하고 하실 때 주로 어떤 남자친구랑 했던 걸로 아, 여쭤보시는아안 안 물어볼게요 그냥 네. <웃음> 마이스 팔예 잘하시는데 자 명품 리더십 드릴게요 근데 되게 유튜브 많이 봤어요 그 놀러 가시는 것도 보고 어 마지막으로 그 과거 같아요? 영상 하는 것도 더아 많이 봤어요 음 최근 거또 이거 알려드렸다. 한다고 해서 급하게 봤죠 아 원래 봤죠 어 손등 나, 나 여정을 여정을 떠난 네. 여정 여정을 <웃음> 떠난 콩순이 <웃음> 그래서 미션이 뭐예요? 그 뭐냐? 분당 뭐세 마리 먹으라고요? 네. 그것도 못 하면 벌칙 받아야지. 자, 그러니까 20분에 60마리 드시면요. 60마리. 내 생년에 먹어 본 기억이 없는 말인데, 이게. 아니, 아니. 이게 진짜 내가 재능을 보니까 충분해. 자. 오! 천천히. 어, 뭐뭐뭐뭐뭐뭐뭐 뭐. 대면서 천천히 에이? 쿠션도 눌러놓고 음. 네 최대한 막타만 칠게요 자 미니언 막타만 미니언 그냥 자신 있게 먹어보세요 막타 CS 조금만 더 신경쓰고 막타 막타 미니언 저는 들교보다 기본에 충실하게 막타 막타 오케이 좋아 몸막몸 몸 뒤틀고 좋아요 오케이 위로 한번 와볼래요? 위로 와봐요 괜찮 괜찮 이거 이거 오. 따면 됨 따면 됨 따면 됨 노플 노플 얘도 얘도 얘도 이게 따면 돼, 따면 돼. 앞에 yeah, 있는 애. Yeah. 오케이 좋아 좋아. 때려 때려 yeah, 때려 yeah, 때려. 야야야야. Yeah, yeah, yeah, 좋아, 나이스. 오딜 좋았어요. CS. 다이다이 정신 차리고 CS. 어, 빼 왜. Uh, 빼, 빼. 빼, 빼, 빼, 빼, 빼. 괜찮 괜찮 괜어 살짝 싸워볼게요. 살짝 싸워볼까? 예. 싸볼까? 워떨어봐 천천히. 아니 우리 이대안 밀리는데? 집중하니까 말이 없어지시네. 네. <originated> 아. 되게 근데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지금. 뭐? 닌드랑 원딜 CS 차이 심각하다고? 저 일부러 안읽고 있었는데 인형 먹고 먹어도 돼요 지금. 네, 저 와. 채팅으로 쏴면 안 되죠? <웃음> 인형 먹고. 약올리지 사람을 닦고? <웃음> 아니 뭐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. 어제 <웃음> 누가 누가 지금 하,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? 이제 그 정도인데 거의. 진짜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라는데요아 하자는 거지. 뭘또 하지 말지. 또어 자꾸 오. 나 꼽주네 제가. 김우가. 아니 아니 갈게요. 애들 내려오는 것 같지 않나요? 네,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.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야 지금. 도망 진짜 잘 가시는데? 네. 오, 도망 실력이 발군이시네. 차코딱 보이면 궁 한번 쓰면 좋은데. 왜요? 궁 쓰면 어쩌요차코한테 쓰면 어얘한테얘한테 쓰. 궁궁 궁. 어? 아, 좋아 아, 좋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잘 살릴 순 없는데. 네. 어, 나 있는지 어떻게 알고 얘네이다 왔대? 그러니까. 아 어, 잘했어요 근데. 이렇게 먹었어요. 잠깐만. 많은 걸 내주긴 했어요 소년 누른 거 아니죠? 아예 안 눌렀죠 뭐... 아직 그래 포기나 하면 안돼 우지가 약하네 응. 저희 둘만 안 눌렀는데 이 정도면 사회성 부족한 거 맞죠? <웃음> 아니 남들이 예스 할때노 하는 것도 네, 아니 채팅 꺼놔요 그냥 왜왜뭐 했어요? 아니야 이악물고 본다 아뭐 <웃음> 사람 새끼가 <웃음> 아니라고? <웃음> <웃음> 사람 새끼가 아니래 재밌네. 재밌어. 오! 도망가고 아, 도망가고. 어머. 어머. 괜찮 괜찮. 야. 괜찮지 않네요. 저희 어디갔죠 저희? 개노다빌이요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까? 다음에 이기시겠죠. 벌칙은 하시고 어, 강한 정, 정신력 드리겠습니다 명품 리더십 드릴게요 아, 감사합니다 <웃음> 티모가 지뢰를 할만했네 딜리앙은 <웃음> <딜리안은, 웃음> 괜찮아요 더 내려갈 곳은 없어 미니언 아닌가요? 이거? <웃음> 더 내려갈 곳은 없어요 괜찮아요 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네 인생이에요 그렇지그렇지 <웃음> 그매한 순간도, 1초도그1초도 어? 그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. 응.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. 네, 효율적으로. 음. 근데 확실히 배워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더 오기가 생기긴 한데 어려운 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하지만 변한 거는 제 오기가 좀더 생겼어요.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오기. 와, 벌칙 뭔가요? 어디보고 오늘은 롤 1대1 스인 레슨을 진행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많고 많은 마법사 중에 내가 제일 잘났지